여명이야와 사람 나 이거 뭐 뭐다 고수니까 뭐 네. 오더, 오더 따위 필요 없이 그리고 뭐 갬플 하시죠. 헉헉. <웃음> 어, 알아서 잘 커버하고, 어, 알아서 잘, 어, 알아서 잘 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진짜로? 튀는 얼만한데? 누구야? 왜, 왜, 왜? 문이래, 문이야아 동생이구나. 깜짝이야. 그 집에 갑자기 문이 열린 동생이 들어왔어. 도둑인 줄. 어, 아. 아, 나 도둑인 줄 알았어. 왜뭐 만원 여기 때어에할때게나 동생한테 쿠사리 <웃음> 먹고 아니, 아니 그 아빠가 뭐 사먹으라고 만원을 준게 있거든요. 같이 사먹으라고. <웃음> 아니 근데 그걸 지가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, 아 이거 왜안 썼냐 그러면서 아 잘해줘 동생한테 남동생은 대가리 크면 맞짱따라 <웃음> 아 진짜로 아니 형로서 키로 이제 눌러줘야지 이제 막 지금 요즘 나한테 아 그렇게 짜증내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아 형이 나 많이 때렸으니까 건드리면 맞짱 뜨자고 아 동생을 때리는 형이었어 아, 네, 저는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 동생을 때리는 형이면 어떡해 살짝 포장하자면 말를라며히자임중 <웃음> 동생은 때리는 상황이 <웃음> <평가가> 있다? <웃음> 아 썸네일인데? 박재 인간 파밍 해야지 어차피. 갑시다 다 파밍했으면 갑시다 그럼 죽이러 가자 우리 어디로 가죠? 가죠? 어 저거 싸운다 카우 잡으러 가야지카우 싸운다 침대 아까 남았는데 어? 어 뭐야 여기 여기 왜왜왜 30방향 뭐 어? 사람 사람 4번님 리시븐 여기 앞에 30방향 여기 바로 앞에 나 깜짝 놀랐네 와핑다지주세요 1번 핑쪽아 네. 깜짝아 여기 바로 앞에 한테 있나보네 일로 둡니다 봐봐 이쪽에 있어 주황색 옷이야 주황색 옷 우리 물론... 집본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. <웃음> <웃음> 작업복? 아니야 여기 집안에 <웃음> 집 설마 집 안에... 아, 있어 있어 주황색 옷 <웃음> 어째 있다, 저기 있다, 4번... 저기 있다, 앞에. 여기 등산, 이번, 이번 비. 빨리 가요. 붙어줘야 돼. 지형 세고 다냐? 쭉, 쭉 달리는 거야, 뭐야, 얘. 어째, 이제, 카카카는다카는다카는다 어. 사람. 나를, 바로 앞에 사람. 에이! 나이스! 나이스! 네. 나 삼아. 나이스! 삼... 같이 같이 같이 아시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, 더, 더, 더, 더. 더, 더, 더. 라스트 아고 라스트 시고 나이스 어돼 아 맞아 어, 우리 플레이어건 있었구 우리 플레이어건 있었구 오케이 플레이어건 내고 먹으러 갑니다 뚝배기는 내꺼 먼저 먹는 아, 사람 인자 제... <웃음> 그럼요 그럼요 <웃음> 클릭 먼저 하는 사람 인자 <웃음> 아, 네. <웃음> 어 대가리 없으신데 이분 대리님 <웃음> 아나 그래서 뚝배기만 했는데. 먹으면 된다고 아니, 아니 원래 그래. 와, 안 먹었어요 아니, 그럼 아 그럼 삼뚝 양보할게 난 받게, 그럼 먹어봐 난 <웃음> 아, 나는 <웃음> 상갑밥 먼저 클릭함 어, 뭐해? 에탑이야 에딥 에탑 써요 난, 난 쓰지 않겠어 소홍기 써야지 갑시다 형님들 갑시다 우리 가자 싸우러 가자 빨리 에탑도 먹었으니 오 뭐야 오오 언더 선 능선, 능선 능선 능선 오 얘들 오 오우 와 완전 마중에 있잖아. 뭐 능선에 있고. 오씨. 또 하나 기절 붙자 붙자. 둘 기절 둘 기절. 나 왼쪽으로 들어 돌아, 왼쪽으로 돌아요. 하나 아, 뛴다. 한데. 연막 쪽한대한 번만 조심해요. 나이스! 우와, 소, 소구로, 아 이제... 우와, 다 오, 나이스! 아 이제 그거로 다 잡았어 나이스 아나 열심히 돌았는데 소용이 없잖아 나 열심히 뒤로 돌았구만 아 너무 잘하는 파티잖아 지금 자 따개비 하러 갑시다 우리 아, 파워 같이 밀어야 돼 파워 같이 밀어야 돼 같이 밀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대놓고 가자 맞아. 가자 이쪽 아, 이쪽 너, 이쪽 너, 너, 너, 너, 저는, 저는 남은 줄 알아요 길리를입었잖아아 아. 아, 맞네? 아, 처, 총 돌고 빨리 빨리 앞으로 나영킬이니까나 그냥 아무것도 안할게 <웃음> 약진 앞으로 영킬인 사람 약진 앞으로 <웃음> 영킬인 사람 약진 앞으로 <웃음> <웃음> 바로 <웃음> 먹으러 갈게 부캠 있다 어, 3창! 진짜, 3창 6. 앞에 <웃음> 어부 북캠 와이자 와이자 오오 와이자랑 왼쪽에 있다. 미시분이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있어. 있어. 왼쪽에 하나. 이거 슬롯 이거 슬롯한 녀석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른쪽에 있구만. 응. 어, 밑에 밑에 내려왔어. 밑에 내려왔어. 와, 뭔데 이거? 천멸이가. 이게 무슨 소리야? 창고, 창고, 창고 발소리. 으흠, 으흠. 우와, 아, 역시. 이링 네. 네. 네. 이야~ 이야~ 마지막에 너무 잘 리드샷을 너무, 너무 리드샷 너무 잘했는데, 마지막에... 어우이웃잡 최고입니다. 감탄스러웠다, 마지막에. <웃음>